자 삼성 크레이지 크로미러스 빠바바방 싹밝히자와한 명한테 68만 나왔다 스택이 다쌓였을거예요 마지막쯤 스택이 다쌓였을것 같고 주피 80퍼즈인거에요 어,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바갑습니다 오늘은 얼티밋 형님 한번 써볼텐데요 아,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얼티밋 형님한테 마일 은총 넣고 한번 써봐주세요 이거 아니야 덱을 요렇게 잡았습니다자 요런 스타일 사실은 여기 구류들을 넣으면 더 막강한 덱이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킹꺼 얼티밋 형님두장다쓸수 있으니까 극초살이 나오는데 그 덱이 요즘 좀 안먹힙니다 왜 안먹히는지 알지 지금 마엘 여신덱 천사덱들이 날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덱은 방어가 안 깎여 안 깎여 그래서 우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할고를 데려가 봅니다. 그래서 할고로 인해서 처음에 지금 종족 다 다르죠. 그래서 개성 한번 뭐 칠퍼지만 공격 관련 칠퍼니까 나쁘지 않아요. 한번 받아 먹고 랭업 올리고 버프 주고 한장딱쓸수 있는 거야. 한장수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상당 어? 뭐고 이거? 콜수염덱 처음부터 만난다고? 이러지 좀 맙시다 필살기 두 칸이거든 다음 턴이 바로 필살기 만들거든 와자아 아, 맞아 맞아 난고소가 있지 야 할고 데려왔다 어? 이걸 또내다봤나 내가? 요렇게 갈게요 와나 아, 이야 씨콜수염덱이라 근데 하필 할고를 데려왔어 할고가 진짜 좋거든요 콜수염댁 상대하기에 저런 스타일의 덱들 아씨 요즘 구류대가 안먹히니까 할것써먹까이러고 데리고 왔는데 이봐봐 막 만들고 있지? 자막 만들고 있는데 안 만들어져요 예? 안 만들어집니다 저 대금 그 필살기만 잘 막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 내가 만든 사람이잖아 근데 이 소멸이 폐가 떨어졌다 똑 떨어졌다 그럼 죽어 그 다음에 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제 이제 트이고 도발 끝날 때 됐거든 그럼 이제, 어, 좋아하게. 와, 사람이구요. 와,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다 방법이 있지. 또 소멸하고, 그거 하나 합쳐. 오케이? 치면 안 돼. 필깍 당한다, 지금. 이렇게 갈게요. 예. 하하하하하. <웃음> 소멸이 또 있는데 어떡하죠? 예. 필살기 안 만들어진다니까. 시마봐 우와! 잠깐만, 야. 우리 피사 게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뻔했다. 야, 이 죽었으면 가쁜사다. 아, 쫄이네, 고수엠, 진짜. 꽝! 야, 봐, 고수엠이 단단하다니까, 고수엠이. 그럼 아무리 단단해도, 이건 어떨까? 오1 1 3만이라가요 113만, 와이고, 니네 매자 빠지는데, 자수가 미칩 붙다니까? 네, 계속해서 결투에 와우, 마신네 자 이제 우리가 맛을 한번 보겠네요 마예를 넣었을 때어오야 어, 이거 폐가야 와 이씨 좋네 이거 어? 자 주피 20%를 퍼 바로 받은 그리고 이거 먹어 이거 봤잖아 또 이거 뭐 받더라 좀 봤잖아 그리고 바로 한번쓰시볼게요 두두두두두두 와우 파크단까지 50만인데? 근데 연멸 몸이 터져버려서 5 0만이 연멸 몸이 안 터지고 세 명한테 벅 터졌으면 57만 정도 된다, 그지? 그 정도 되겠지. 어림잡아. 와, 근데 삼성이었으니까 다시 볼다 이성도 봐야지 이성. 이성은 기본으로 봤거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형님 프로미넌스를 많이 비축해 줄수 있게,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차 우리 뭐 형님 죽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기면 프로미넌스 꽈꽈꽈꽉꽈꽈다 죽어, 진짜 그거. 근데 지금은 내가 죽일게요. 난 기다려줄 필요가 있나? 허도도도도, <웃음> 어, 그레이지, 크로미너스, 쿠쿠쿠쿠, 붓스카고 와, 5 6 8 0 오, 이게, 마엘이, 마엘 주피가. 어? 이렇게 되면, 우리 형님 풀스택 쌓이면 주피 80% 인가예요 그냥 주피 80% 인가야 그냥. 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겠지? 어, 아, 구스형 그러면 그거 넣고 해봐주세요 저 뭐고 사리엘이랑 비교해봐주세요 할것 같거든 그것도 해보자 그것도 해보자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떴네요 그래도 교과서대로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바로 볼론부터 확 들어가 볼게요 호도도도도도 한번 치고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만 1000쾅 53만 2성인데 53만 나왔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요? 상당히? 어, 어, 이거 뭐고, 이거 삼성이 있으시네. 자, 괜찮아요. 죽여주세요, 한번. 오케이, 잘됐다. 자, <웃음> 자, 봐봐봐. 자, 봐봐. 아, 잠깐만, 어디 가는 두고? 그래도 이거 버프 하나 주고. 아, 버프가 안 씌워지, 씌워지지? 헷갈리네. 해보자, 이렇게 파, 파, 파 하면서. 자, 삼성, 어차피 삼성 가보자. 크레이지, 프로미네스 꽉꽉꽉, 뽀뽀뽀, 160발. 160만! 오케이? 이건 어떠신가요? 꽝꽝꽝꽝꽝꽝! 쏙쏙! 빠크닥 와... 딜뽕 치리는데 야, 구리도가 필요가 없는데? 자, 삼성! 크레이지! 크로미러스! 빠바바방! 척 빠크닭! 와! 한 명한테 68만 나왔다! 스택이 다 쌓였을 거야, 그지? 마지막쯤! 스택이 다 쌓였을 것 같고 주피 80퍼진 거에요! 하하하하! <웃음> 위치 붙다니까? 자, 결정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신 되기 무섭습니다. 마일을 바로 쑤셔서는못 죽일 거예요.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마일이 그래도 테스트는 해봐야 되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도도도도도 자, 11만 4천 나왔고 저쪽이 제일 약하거든요. 주로 도도도도와 25만, 40만, 콴까지 40만. 그 단단한 천사 댁한테 그리고 이거 프로미넌스 조금 모아놓을게요 음 사람인 것 같고 제, 대, 제대로 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 프로미넌스를 모아놓는게 맞아요 이런데 경제할 때지금안 모아도 되겠다 써도 되겠다 지금은 워낙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아, 근데 요거 진짜 단단하거든요 절에서 무명을 쓴다 호도도도도도도참 치고요 필각당하거든 또 저게 치면. 차기 하지 못하고 빠바밤! 꽉꽉꽉! 우리, 우리 형을 다치겠다 이거잖아 우리 형피 깎이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웃음> 말해라 알겠나? 근데 뭐 우리 형킬 땄어도 내가 브로미넌스를다 죽여줄 수 있었지만 더 세지거든 그때 브로미넌스는 자 우리 아 패가 좀 없네 이거 쓰면 안돼 쓰면은 오히려 궁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지금 무명 저거 정신 잘 차려야 돼 저거 있을 때 전체기 같은 거 쓰면 무조건 필각이야 오내 어, 필사기 어디갔왜 이렇게 된다 <웃음> 다 크로스야 된마가 자 우리 좀 멋진 거 한번 구경하도록 할게요 쭈피 아마 아니야 스택을 확인할 걸 거의 풀스택일걸? 풀스택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몇개 썼노 지금 풀스택 아니겠다 자 어쨌든 들어갈게요 280만이라고? 야두 명한테 280만인데? 풀스택이 아닌데도 와 개지리는데 진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실만한 거 근사리로 바꿔 볼게요 주피 20%냐 아니면 치명타 발생 시에 치방 50% 무시니까 뭐 치피가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치방 50% 감소 이게 한 어느 정도 느낌을 내는지 어 이거 한번 해보고 제 마지막으로는 뭐 해보냐면 실험을 해봅시다. 동일 대상한테 때려봐야 정확한 실험이 나오잖나 오, 연맬 있고. 자, 지금 실험 정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요거 이제 굴레도 있기 때문에. 자, 이성. 사리엘. 뚜뚜뚜뚜뚜. 와우! 257,000. 만 사리엘이 들어있었다. 412,000. 만 자, 일단 그 실험은 동일 대상한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한번 죽여줘도 좋아요. 한번 죽여줘도 좋아. 꽝까지, 아, 깝다안 <웃음> 죽으면 또뭐 괜찮은 거는, 킹, 보막까지 받으면서, 받고, 오 오바바바박 고 이렇게 되는 거니다 <웃음> <웃음> 피가 좀 많이 깎여가지고, 컷9구만 <웃음> 자, 그러고 보니까 참고로 우리 지금 덱그 템은 얼티미 형님 맹회였고요 킹은, 킹 뭘로 왔더라? 사실 템 보지도 않고 들어왔다? <웃음> 킹이 내가 지금 뭐가 깨져있더라? 어, 까킹 어, 생철. 이마 당연히 생철, 생철. 어. 맹회, 생철, 생철, 생철. 이렇게 했었고. 자, 이제 실름 한번 해보러 갑시다. 동일 대상에게. 자, 이번 1위 우리 PK 고윤정. 그러고 보니까 1위가 우리 그때 해봤던 근타르랑 쓰는 그대기 1위를 했네 잠깐만 7대 딜을 봐야 되거든 7대 딜 근사리 지금 근사리입니다 28만 9천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마일로 바꿨어요 자 보자 기대된다 투투투투투스카아 24만? 아, 24만인데? <웃음> <웃음> 근사리가 났다아 잠깐만 이게 여러분, 아, 지금, 마엘 때문에 쎘던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은 그냥 센 거야.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근살이가 더센거 같아요. 근살이 더 세고, 어, 그렇다면, 어, 뭐, 이렇게갈수 있겠지, 차라리. 오, 괜찮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너무 괜찮아 보인다. 이봐봐. 이봐봐. <웃음> 킹한테 마엘 넣어줬어. 킹 주피 20%인가? 그리고 보수한테 근타라 들어있어요 보수좀몸 약한데 입마때리지기라 하다가 어떻게 될수 있고 근살이 나가지고 더 심하게 쑤신다 오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